저게 발전기고요그 공업사 사장님께 물어보니까 멀쩡히 잘도체했고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시네요 이거요 자동차 발전기 제너레이터 라고 부르죠 어 안녕하세요 <웃음> 예 이건 뭐냐면요 보이시나요? 예. 제 자동차가 2010년형입니다. 크라이슬러차고요. 그한 보름 전에 차가 망가졌어요. 핸들이 갑자기 묵직하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운전 중에. 근데 그걸 억지로 억지로 집에까지 다행히 끌고는 갔는데 자동차 정비소에 맡기니까 뭐죠? 자동차 제너레이터가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정도 되면 제너레이터가 망가질 수가 있대요 수리를 맡겼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견적 전화를 받았습니다 견적 전화 자동차 제너레이터 가는데 아 크라이슬러 자동차 <웃음> 제너레이터가 70만원 이라고 하더라고요 부품값이 그리고 교체 비용이 20만원 견적이 9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그리고 스톱을 시켰어요 발전기를 제가 구해 볼게요 중국에서 한번 이런거 팔줄 몰랐는데 열심히 찾아보니까 팔더라구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가격의 반에 반 맞지 반의 반 가격 정도 반에 반은 조금 넘는다 한 3분의 1 가격에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택배로 받았어요 받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고요 여기 보니까 크라이슬러 모터스라고 써 있고 메이드 인 재팬? 믿을 수가 있나? 진짜 재팬에서 만들었을까? 근데 가격이 그렇게 싸다고? 일단 달아봐야지 진짜로 동작을 하나 내일 카센터에 이거 들고 가서 한번 교체를 해볼거예요제 차는 2010년식 지프컴패스 입니다. 11년 된 차인가요? 발전기가 고장 나가지고요. 교체를 해 봤어요. 발전기가 어딨냐? 어? 보이시나? 저기다. 저기 저기. 화면상 가운데. 저게 발전기고요그통업사 사장님께 물어보니까 멀쩡히 잘 교체했고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시네요. 배터리 충전도 잘 되고요.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환 잘 되고 예 발전기 너무 저렴한 가격에 가져와서 될까 안 될까 걱정도 좀 했었는데 잘 되네요. 발전기 괜찮습니다. 뭐 10년 된 차에 정품 70만원 넘어가는 발전기를 달 수는 없잖아요. 이거 착각 중고로 팔아도 200도 못 받을텐데 그래서 중국 포환발전기로 교체를 해봤습니다 성공! 처음에 저희 붕붕카라는 사이트를 만들 때 홈페이지 쇼핑몰이죠 쇼핑몰 만들 때요 그런 걸 생각했었어요 그... 좀 오래된 차 있죠 10년 정도 된차 자동차 부품들 부품들을 한국차는 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뭐 독일차나 일본차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품 몇개 구해서 고객들에게 보내드린게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았던게 라지에이터 희한하게 니산큐브라는 자동차의 라지에이터가 의료가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니산큐브라지에이터 위아래가 플라스틱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도 되기 전에 크랙이 발생한다고 해요. 금이 가는거죠. 근데 그걸 너무 비싸대요. 정품을 구하려면 근데 니산 큐브 이용자들 사이에 소문이 났나봐요. 누군가 중국산을 써봤는데 중국산은 위아래가 똑같이 금속, 알루미늄이겠죠? 알루미늄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크랙이 안나더라. 그런 소문이 퍼졌고 저희 쪽에 구매대행을 해달라고 의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보내줬고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그 라지에이터 보낸 데는 중국 회사가 아니라 홍콩 회사입니다. 홍콩에서 보냈어요. 홍콩에 라지에이터 잘 만드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 전차종 라지에이터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뭐 라지에이터라든지 아니면 저런 것도 많이 구해다 드렸어요. 앞에 그 외제차들 특히 차 하나로 딱 함축이 돼요. 뭐죠? 디스커버리2인가? 디스커버리2 전면 그릴이 좀안 이쁘대요. 근데 포는 되게 이쁘대요. 그거를 디스커버리2 그릴을 포 그릴로 호환할 수 있는 부품도 중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내드렸고 이번에는제 발전기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호환 부품이 있는지 그래서 가지고 왔고요. 요거를 제 차에 달아볼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유는 뭐냐면요. 그, 붕붕카 닷컴 이란 걸 만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차들, 10년 전, 10년 정도 된, 외국에서 수입된 차들, 부품 구하기가 매우 힘들죠. 그리고 부품값 보면은 터무니 없이 비싸요. 그리고 어떤 차들은 부품이 단종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도 알수 없는 경로로, 뭐 폐차에서 뛰어오는지 그런 부품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부품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때 한번 그거를 한번 우리가 구해보자. 그런 취지로 쇼핑몰을 만들어 봤습니다.